대표님 오늘 Q&A 영상 찍을 건데 음. Q&A 영상 전에 음. 어제 웹툰이 연재 시작했는데 음. 눈 운동 장갑고 웹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웹툰은 웹툰이죠저저 저 거짓말 탐지기는왜 가져왔어 아, 이거, 너, 아, 이거, 너, 너, 이거. 너 진짜 나 싫어하지 절대 나만 안 당해 나 하고 나서 너 시킬 거야 알겠 어, 분명히 시킬 거야 질문 잘해 어저께 이제 제가 제한 2년, 3년 가까이 이제 작가님하고 같이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웹툰에 이제 장사 노하우를 놓기면서 제작을 한번 해보자 해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만든 작품입니다 다음 웹툰에 일단 먼저 연재를 했습니다 아침에 봤더니 한 11만 정도 찍었더라고요 일단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웃음> 저희 작가님이 저하고 같이 매 회마다 장사에 대한 노하우를 놓기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공을 들인 웹툰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해 하실 겁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봅니다 댓글 중에 아니 이놈은 분노조절 잘해 이렇게 뜨길래 뭐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을 때 1화 중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요 영상 한번 보시죠 잠깐 그 비슷한 영상이라서 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을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 직원이 아침에 와서 야이 댓글이 뭐야? 이랬더니 이 영상을 저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꼰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지금부터는 그 전에 저한테 댓글 남겨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PD가 이제 질문을 하겠답니다 질문을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왔어요 세개 하지 마. 세게 하지마 세게안했세게한거 아니지? 네, 세게 안했어 나 전기 대기 무서워하거든? <웃음> 먼저 측정을 해야 돼서 음. 이 소리가 왜 이래요? 원래는 이런,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 측정하는 소리 음. 자, 그러면 이제 좀더 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 첫 번째 질문으로 킴퍼스트 음. 님이 대표님, 의림상에 10시에 가면 뵐수 있나요? 사진 찍어주시나요? 어, 찍어드려줘 당연히 찍어드려야지 뭐 계속 기다려야 돼? 오, 어, 진심 그럼 진실이지 나 정직한 사람이야 채널 누나드 님이 논장님 응가 하루에 몇번 보세요? 응가 많이 볼 때는 하루에세번 짧게 볼 때는 못볼 때도 있고 뭐 이런 걸 질문을 해뭐 거짓말이 될 리가 없잖아 이거는 세 번째 질문으로 농구 선수 하실 때 덩크 가능했었나요? 예전에 한참 좋을 때는 살짝 한순으로 살짝 등큰을 했어요. 근데 살짝 가능은 했는데 그게 아마 한 1년? 그 이후부터는 계속 내려가게 라서안 되더라고요. 여보, <웃음> <웃음> <웃음> 나 정직한. <웃음> 권거성 님이 음. 논장혜 님 음. 결혼하신 거 후회하시나요? 아니... 아, 나는 결혼한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에 인생 살면서 인생의 반은 와이프한테 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됐고. 야 아, 돼요 아, 아, 에이, 재미없다 <웃음> <에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에이, 웃음> 잠깐만, 이게, 이게 고장났을 수도 있으니까 줘봐. 너, 너 해봐. 너, 너 해봐. 너 해봐. 질문하시면 돼. 너나 싫어하지? 아니요. 너무 당당한데? 오. 야,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김피디 싫어하지? 아니요. 이제 정상적으로 질문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질문 주신 거니까 개인 카페는 창업 생각 없으셨나요? 개인 카페를 창업을 했다가 접었죠 아, 예전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한번 카페를 창업한 적이 있었는데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개인 사정상 문제가 있어서 카페를 접었었습니다 근데 뭐 카페 운영은 잘 됐었습니다 <웃음> 어 그리고 아이디 이보상의 항체 족발이 내가 자영업 정모 같은 거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자영업 정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랜차이즈를 이제부터 하는데 저희 점주들 쉽게 말해서 프랜차이즈를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주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최 셰프님 좋아하는 술하고 주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 제가 술을 저희 가장사 얘긴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랑 엄마랑 누나는 아예 술을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술 먹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막 즐겨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랑 일 끝나고 힘들었던 부분을 풀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술 한잔 하면서 풀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은 조금 먹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핵심은 그 좋아하는 술이 종류가 어떤 거냐? 소주? 소주? <웃음> 주량은 주량은 한두병 정도 입니다 논장님 기준 맛집 베스트 3를 부탁드린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평상시에 돌아다니는 다운다리 내에서 항상 편하게 갈수 있는 맛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맛집 세 군데는 한남동 쪽에 오래됐는데 한방치킨이라고 이영자 맛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집을 가면은 그냥 포근해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갔던 집이라서 그 집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점심 먹으러 갈때 그요 동네 논현동에 생선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있고 세 번째는 고깃집인데 운치가 있어요. 돼지갈비집인데 돼지갈비 자체를 굉장히 좋은 걸 쓰세요. 약수역에 우성갈비라고 있어요. 그집 가면은 고기 먹는 것도 고기 먹는 거지만 밖에서 이제 연탄불에 구워 먹는 그런 느낌 감성 요런 부분이 좋아서 요세 집을 제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 강한량님 결혼은 몇 살에 하셨나요? 제가 저희 와이프랑 10년을 만났어요 만났던 날도 제 생일이었고 10년째 되는 날도 제 생일인데 생일날 맞춰서 결혼했습니다 10년째 되는 날 그리고 지금 한 2년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분이 궁금하신 게 밤에 장사하면서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안싸우셨네요 저희 와이프랑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적은 있어요 <웃음>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아이디 김재광님. 첫 음식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그리고 메뉴 선택은 혼자 하셨나요? 처음 음식 장사라기보다는 처음 이제 장사를 접했을 때인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 이제 돈이 없어서. 특기생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운동을 그만두면서 등록비라든가 이런 걸 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바로 앞에 조그만 트럭 하나 사서 꼬치집을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메뉴 선택도 제가 다 했고 만드는 비법도 다 만들었었는데 맛은 있었는데 노점상이다 보니 계속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도 꼬이고 경찰들도 오고 구청에 사람들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망했습니다 그게 첫 장사인 것 같아요 아이들 박준식 만약 다시 창업을 하신다면 술집을 하시겠습니까? 밥집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다 매력이 있어요 이두 부분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런 걸 떠나서 두 가지 다 계속 배에서 차릴 생각입니다 그럼 아이디 김구성님소규형 조그만 배달 전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 인건비만 계속 버는 수준의 장사를 할 거라고 하면 지금은 안할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나이가 어렸거나 아니면 경험을 쌓을 의지가 있었을 때는 할것 같아요 그거 느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고 큰 수익이 될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의 제 입장에서는 수익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제 인건비만 버는 장사는 안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인건비 버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인건비 벌면서 그만큼 장사를 배우겠다. 아니면 미래를 봐서 어차피 나는 이쪽 길이다 하면 저는 하라고 할, 할 것이고 그냥 뭐 이제 할게 없어서 큰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장사를 시작한다내 인건비만 번다 이런 생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은 결국엔 힘드실 들 겁니다. 음. 아이디 장요호님 오로지 광수님 자신만을 위해 하는 루틴 또는 휴식을 어떻게 가지며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운동했을 때는 그만큼 싫은 게 없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제 정신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제 체력이더라고요. 운동하러 갔을 때 그냥 저 혼자만의 운동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때 많은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의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매일 가서 운동하고 사우러 갔다가 그렇게 오는 게 저한테는 휴식 시간인 것 같아요. 아이김태훈님 노장님 장사 실패 후 다시 일어설수 있어도 원동력이 무엇이며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라고 음. 질문하신 분. 장사 실패하고 나면은 항상 좌절을 느낍니다. 사실은 원망도 하게 돼요. 왜 나는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하고. 항상 딴 애들한테 눈치 보면서 아니면 갖고 싶은 것도 못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망할 때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올로일수 있는 원동력은 딱한 가지라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절실함입니다 절실하면은 바뀌더라고요 내가 절실하면 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고 느끼고도 있고 절실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백종원 씨랑 같은 종목으로 맛 붙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감히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시는 분한테 맛 붙을 그런 마음은 안 들고요. 백종원 사장님이 진짜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이 좀 달라요. 저는 이제 완전히 장사 쪽으로만 치우쳐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백종원 대표님은 음식 이제 요리 이런 부분에 더 조금 치우쳐서 장사를 보는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어떻게 요리 실력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리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요리를 정식으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한 가지 쪽에서 이치를 깨달으면 다른 한 쪽도 이치를 깨닫기 쉽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은 요리도 하나의 예술이에요 그걸 빨리 깨우치고 똑같이 접목 시키냐 안 시키냐의 차이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아는 순간 요리도 상상력이거든요 그리고 감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요리를 배우지 않아도 컨트롤 할수 있고 제가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제 머리 속에 있는 거를 그게 또 메뉴가 된 적도 많고 아이디 아빠준님 지속적으로 물어보시네요 직원들이 본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제일 무서운 부분이 그거예요 까좀 전에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셨는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아 47이네 <웃음> 아 진짜 세월이 빨라요 직원들한테 어느 순간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전에 어른들이 나한테 계속 막 잔소리하는 그런 느낌이 들때 제일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친구가 되려고 많이 애쓰는데 이게 수직관계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툭 던진 말인데 직원들은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일 경우도 있고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직원들은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를 무서워합니다 <웃음> 저를 좋아하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경계하는 것도 같고 그걸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는 직원들한테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지 아, <웃음> 아, 아, 잘어 맞아요 좀 전에 했는데 좋아 한답니다. 1 <웃음> 0년 뒤에 광수 대표님이 본인을 그려봤을 때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10년 후쯤에는 제가 상상하는 회사는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한 분야 제 거를 정확하게 노하우를 가지고 와서 하나의 사장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장들이 여러 점주님들을 컨트롤 해주고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저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가게를 내서 수익도 창설하고 회사도 더 키우고 싶고 이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가게를 하나 내주더라도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점주님들 찾아오시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분이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가차없이 장사하지 마시라고 물론 제가 욕심을 내서 차려주면 저는 돈 벌겠지만 그분은 망한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살아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안한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순위가 어떻게 되세요? 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제가 워낙 미비하다 보니까 아직 약합니다 아직 약하고 이제 뭐매식에 본격적으로 뛰어든지는 이제 6, 7년 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약합니다 저는 이제 바닥 다지고 있는 단계기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굳이 뭐제 수익이 어떻다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웃음> 아 오늘 제가 초반에 웹툰 나온 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작가님이 3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웹툰 자체도 워낙 잘 나왔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장사 노하우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은큰 도움 되실 겁니다. 꼭 저희 구독자님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다음 웹툰에 들어가서 노년동 장사꾼 연재 시작했으니까 꼭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직원들이 거짓말 을안 하네. 너 손님들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데다 있었지? 없었어요. <웃음> 너나 싫어. <웃음> 네. 살귀는건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가 이것도 살리고. 자, 이제 나 우리 와이프를 사랑한다. 나 우리 와이프를 사랑한다.